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급 빌라가 궁궐처럼 오람하게 보이는 꿈. 우연히 뜻밖의 때를 맞이하여 엄청난 복과 행운의 보따리를 거머쥐게 된다. 사업성과 입학, 합격, 당선 재물, 기쁨, 성공 등이 있다. 무덤이 쩍 갈라지면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꿈. 유적지에서 국보급 이물과 보물을 발굴해낸다.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하게 된다. 행재 재물, 돈, 행운 등이 있다. 개구리가 물가에서 개굴개굴 우러대는 꿈. 음치가 목청이 터져 기존 가수의 깨물치고 행운의 풍악을 울리게 된다. 정보, 희소식, 쇼핑, 관람, 구경, 파티, 모임 등이 있다. 길거리에서 손가오를 줍는 꿈. 잊었던 기억력이 되살아나고 손바닥만한 행운이 찾아온다. 소식, 기쁨, 경사 등이 있다. 다른 사람이 온 몸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본 꿈.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와 행운이 있음.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꿈. 자신이 유명해질 징조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자신이 바라는 형태로 그것이 실현됨. 그러나 자신이 남의 이름을 부르는 꿈은 자신의 행운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등 좋지 않음. 동산이 온통 진달래꽃으로 물들어 있는 꿈. 자신이 해놓은 일의 결실로 명예로운 상을 받게 되거나 합격, 당선 등의 행운이 있음. 고향에 있는 자신의 논밭이나 집이 폐허가 된 꿈. 장차 번성과 안정, 부귀를 누리게 된다.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것을 예시한 길몽이다 맑은 물 위에서 백합꽃을 건지는 꿈. 재물과 돈 먹을 것이 생기고 사랑, 행운, 행제가 있음. 노인으로부터 돼지 새끼를 받는 꿈. 재물과 선물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목돈, 행운의 손길 등이 있다. 대변을 밟거나 손에 묻은 꿈. 재물을 얻고 사업이 잘 되는 등 행운이 찾아옴. 거북이나 자라가 자기 집 용못이나 우물에 들어와 있는 꿈. 재물이 집안에 들어올 것을 의미하는 행운의 꿈이다. 특히 장사나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길몽이다. 한편 태몽일 경우에는 부자나 귀하게 될 자식이 태어나게 될 것을 예시한다. 금은방에서 그 영롱한 귀금속을 보는 꿈 혹은 비슷한 꿈. 재수가 대통하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물질을 발명한다. 행재 재물, 돈, 사랑, 행복. 행운 등이 있다. 몸 배달고 죽은 사람을 본 꿈. 재수가 좋은 꿈이다. 상황의 반전이 와서 운세가 호전되고 행운이 찾아오는 꿈. 노란 호박 목걸이를 목에 걸고 치장하는 꿈. 정신과 마음이 부여하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 행운의 열쇠를 얻는다. 말을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꿈. 정치, 사회단체의 장이 되어 입신 출세한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 취득, 승리, 성공, 출장, 여행, 입사. 취직 등의 행운과 밝은 서광이 비친다. 관세음보살상이 가볍게 미소를 찢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좋은 길보가 있고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다. 행재 재물, 돈, 계약, 소원 성취 등이 있다. 금시계나 기타 고급 시계를 손목에 찬 꿈. 좋은 배우자, 자손, 직장, 권리 입학, 당선 등의 행운이 따름. 모르는 개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꿈. 좋지 않은 소식이 오거나 자신에게 해가 될 사람이 나타난다는 암시. 그개가 하얀 개이면 행운이 잇따라오거나 친구나 동료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꿈. 맑은 물이 쏟아지는 폭포수 가장자리에 호접난이 곱게 피어있는 꿈. 지금 곧 행운의 여심이 찾아온다. 명예, 경사, 정보, 소식, 재물 등이 있다. 맑은 물에서 알몸으로 헤엄을 치는 꿈. 지금까지 꽉 막혔던 일들이 순식간에 풀리고 밝고 희망찬 행운이 활짝 열리게 된다. 마음먹었던 뜻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기운이다 무지개 같은 오색 찬란한 빛이 앞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꿈. 지도자, 지혜 행운 등이 전도를 밝게 해준다. 바지가 자꾸 흘러내려 신경 쓰이는 꿈. 지위가 상승하고 일이 잘 풀리는 등 행운이 있음. 방 안에 화분마다 난초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가 있고, 슬하에 혼사가 들어오는 등 기쁨, 행운을 암시. 남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예쁜 산호반지를 받는 꿈. 집안에 경사가 있다. 행운이 온다. 약혼이나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 강물 위로 해와 달이 만나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뜻밖의 행운을 맞이한다. 선남선녀가 문화의 광장이나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운다. 방 안에 화분마다 난초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슬하의 혼사가 들어온다. 결혼, 기쁨, 행운 등이 눈앞에 다가온다. 누에 껍질 속에서 금반지가 나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혼사가 들어온다. 행재 재물, 돈, 식복 등의 행운이 온다. 거울 속에 용이 나타나 집안을 환히 밝혀주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혼사 문제가 생긴다.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는 꿈. 집안의 기운이 보이고 매사에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며 대우각성을 하게 된다. 행운, 불행, 소식 등이 있다. 무덤 속에서 자수정이 높이 자라는 꿈. 집안에 필시 경사스런 일이 있고 슬라의 자손이 입신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게 된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하게 된다. 입하, 승진, 합격, 당선, 논문통과 학위, 자격취득, 결제, 계약, 합의, 성공, 행운 등의 길조이다. 농부가 쌀 가마니를 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재 행운 물품, 식품, 식복 등이 있다. 늑대 무리에게 쫓겨 도망을 치다가 하늘 위로 활월 날아가는 꿈.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는 행운이 트여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동굴 속에 있던 용을 타고 하늘로 활월 날아가는 꿈. 초야에 묻혀 살던 선비가 때를 만나 일약 스타가 되어 입신출세하게 된다. 윗사람의 도움으로 새로운 발전을 하여 성공을 한다. 행제, 재물, 행운 등이 있다. 공연에 살구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는 꿈. 총회, 파티, 동문회 등 모임을 갖는다. 경사, 만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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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날에 희망찬 행운이 온다 어떤 일을 하다 찰나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꽃병에 물망초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부젓한 곳에서 즐거움을 갖는다 상봉 행운이 온다 물을 마시려 부엌에 가니 부엌이 샘물이 된꿈 커다란 행운의 꿈 어려운 일에 실마리가 풀려 재물이 들어올 꿈 누군가 자신을 죽이는 꿈 커다란 행운이 찾아올 꿈 앞길이 밝아짐 두꺼비가 맑은 물에서 놀고 있는 꿈 큰 두꺼비 같은 행운을 맞아 마음먹은 뜻대로 이루어지고 두툼한 뭉칫돈을 손에 준다. 박 속에서 두꺼비가 나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는다. 생산, 경제, 재물, 돈, 행제, 식법, 발견, 발굴, 행운 등의 의미가 있다. 똘똘한 알밤을 주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임신을 하여 똘똘하고 영특한 옥동자를 낳는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푸짐한 선물이 들어온다. 행제, 행운이 온다. 노인으로부터 예쁜 사과 하나를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 선물, 식복 명예상장, 훈장 임명장, 하청, 낙찰, 행운 등이 있다. 구관조가 방안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임산부는 명인이 될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기빈, 친인척, 친구, 애인 등이 찾아온다. 경사, 횡재 재물, 돈, 정보, 소식, 우편물 등이 기쁨과 행운을 싣고 날아온다. 등나무 가지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꿈. 투자한 사업과 일에 좋은 성과와 결실을 얻게 된다. 임신, 재물, 행운 등이 있다. 면접시험의 대답이 유창하게 나오는 꿈. 특히 면접시험의 대기란 꿈이다. 각종 시험의 행운이 보인다. 널뛰기로 껑충 뛰어 하늘을 날아가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통쾌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 잘풀린다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자격취득, 계약, 행제, 재물, 성공, 승리, 행운 등의 기륜이다. 동네 황소하고 흰 겨루기를 하다가 황소를 쓰러뜨리는 꿈. 하청이나 아픈 관계로 경쟁의사와의 입체 경쟁 끝에 행운의 악차를 거머쥐게 된다. 승리, 공적, 성과 등 소화성취하게 된다. 맑은 호숫가의튤립이 곱게 피어있는 꿈. 항문, 진리를 탐구하고 재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되는 등 행운이 있음. 개울가의 한련나가 곱게 피어있는 꿈.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거나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사랑의 꿈 만남, 상장, 훈장, 명예, 발명, 발군, 경사, 기쁨, 소식, 혼사, 결혼, 행운 등이 있다. 맑은 호숫가의튜울리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 경사, 행운이 온다. 기린을 타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꿈. 합격, 입학, 승진, 발명. 수상 등의 행운이 있음. 높은 곳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매역꽃을 본 꿈. 합격, 입학, 취직, 승진 등의 행운이 있음. 물고기를 잡든지 회를 쳐서 먹는 꿈. 행운과 안정의 융성, 발전이 따르게 된다. 갓난아기가 된 자신을 어머니가 저질먹이는 꿈. 행운이 가득할 길조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이 척척 이루어짐. 바지가 흘러내려 자꾸 신경 쓰는 꿈. 행운이 가득할 꿈. 지위가 상승하고 일이 잘 풀리는 꿈. 몸 밖에 백마가 나를 기다려서 백마를 타고 가는 꿈. 행운이 따를 길몽, 건강, 명예출세의 길이 다 좋다는 암시 단풍이 잎별로 변한 꿈. 행운이 있으며 부귀공명하고입신출세하게 됨. 길바닥에 모르는 사람이 죽어있는 걸본 꿈. 행운이 찾아오게 됨.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꿈. 행운이 찾아오고 기쁜 일이 생길 길조의 꿈.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신을 바라보며 얻는 꿈. 행운이 찾아올 꿈 재물이나 집안의 어려움이 풀리는 꿈. 기린을 타고 싱그러운 숲속으로 들어가는 꿈. 험한 관물을 통과해 어렵사리 알찬 행운을 거머쥔다. 입학, 승진 합격 논문 통과 학위 취득 발명 연구 발표 자격증 상장 훈장 등이 있고 밝은 꿈과 희망을 갖는다. 가을빛에 꽃잎이 곱게 피어있는 꿈. 통기를 놓친 선남선녀가 뜻밖의 천우신조로 사랑과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사색, 독서, 창작, 경사명예 기쁨 등이 있다. 강물 위에서 해와 달이 만나는 꿈. 혼인 등의 경사가 생기거나 뜻밖의 행운을 맞이하게 됨. 선남선녀는 분위기 있는 곳에서 사랑을 꽃 피움. 담장 밑에 동백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하는 일과 사업이 날로 번창한다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슬라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명예 행운이 온다 국가원수나 지도자와 악수를 하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협조와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신의 도움으로 행제수가 있어 엄청난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합의 체결 계약 지원 약속 협조 승진 합격 당선 취득 승리 성공 등이 있다 농부가 곳간에 쌀가마니를 쌓는 꿈행재 행운 제복 식복 문수대통 등의 기운이다 공중에서 우박처럼 동전이 떨어지는 꿈. 행재나 행운이 찾아오게 됨. 깊은 산속에서 귀한 물건을 줍는 꿈. 행재수와 돈이 생긴다. 물품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운이 온다. 무덤에서 오래된 미일 라나 성장을 발견하는 꿈. 희귀한 유물이나 보물을 발견하여 역사적 가치로 햇빛을 보게 된다. 행재 재물, 돈, 물품, 식품, 먹거리, 경사, 기쁨 진급, 당선, 합격, 만복, 행운 등의 기운이다 많은 양들이 떼를 지어 집안으로 몰려 들어온 꿈힘 안들이고 1억 천금을 손에 거머쥐게 되는 등행재 재물, 행운 등을 암시 행운 꿈 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